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4월의 첫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내용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데 대부분이 개발자 편지에서 말이 나왔던 거고요 이 중에서 상세 내용이 없던 거 위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업데이트 점검은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합니다. 총4시간이고요 음... 내용 봐서는 어 4시간 안에 안 끝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클래스와 서버가 추가됩니다. 신규 서버 아스카탄이 추가되고요이 신규 서버 아스카탄 또한 카마우스, 라시트 와 같은 p v p 전용 서버로 나오게 됩니다. 루나트라는 항상 24시간 개방이고요 모든 필드가 무업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5 6렙부터 사망시 높은 확률로 착용중인 장비 손실 및전리품 획득 확률 감소 디버프가 붙어있고요 보스전은 4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다음은 신규 클래스 어세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어차피 이거 내용보다는 내일 직접 보는 게 빠르겠네요 사전등록 보상지급 4월 6일부터 4월 13일 동안 진행했던 사전등록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상은 4월 14일 점검이 끝난 후 LMS 핸드폰에 있는 메시지로 순차 발송 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쿠폰은 6월 30일까지 유효하고요 계정당 1회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서에만 적용되는 쿠폰이 아니고 저번에도 해봤지만 굿서버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어쌔신 신서버 업데이트 기념 길들 출석과 기부초화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아직 이벤트 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아스카탄 출시 기념 기존 서버 유저 출석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4월 14일부터 내일 점검 후부터 5월 11일까지 있는 출석이고요. 이때 복귀 대장, 신규 대장 출석부도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신규 서버는 신규 서버 전용 출석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것도 날짜는 똑같이 14일부터 5월 11일까지입니다. 그외 신규 서버에서는 이제 미션 달성 이벤트 두 가지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장비 복구 이벤트 마왕 카마우스의 계약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저번에 했던 아이템 복구와 같은 내용이고요 이 게임이 오픈한 일부터 4월 5일까지 강화 실패로 파괴된 장비가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복구되는 것 중에서 조각품과 훈장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복구 대상 등급에는 희귀에서 전설 등급이고 이때 희귀에서는 영광 등급은 제외되고 이벤트 아이템이었던 카마우스 장신구는 또 제외가 됩니다 어, 이벤트 장비는 어차피 5강 이후로는 할수 없었던 장비였으니까 이건 파괴될 리가 없겠죠 그리고 개발자 노트에서 얘기했던 맹약의 여정 8막이 추가됩니다. 톨란 분지에서 이야기를 담은 신규 에피소드가 추가되고요. 해금 조건은 레벨 74부터 수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신규 캐스터가 나오면서 이제 실로나스와 루나트라 새로운 필드가 생겼죠 해당 필드의 보스인 바말론은 출연시간 오후 8시와 루나트라 쪽은 오후 9시에 나오게 됩니다 둘다 권장 전투력은 7 0만짜리고요이중실루나스 필드보스는 처치 보상이 혼돈의 방어구 도안 영웅장비 이렇게 나오도록 되있네요 일반에서 영웅, 바말론, 기만의 바말론 마석이 나오고 스킬 교문 상자, 순위 보상 상자 등 나온다고 합니다 이 혼돈의 방어구 도안이 이제 전설 등급 방어구 제작 재료라고 합니다 아마 느낌상 순위권인 1, 2, 3이 이에서 랜덤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루나트라 쪽에서는 똑같이 혼돈의 방어구 도안, 영웅 장비 이렇게 나오고요. 보상은 똑같이 나오는 것 같네요. 일반에서 영웅. 마석이 나오고 스킬 교문 상자 손이 부산 상자 어 이렇게 되면 무기는 어디서 만들게 될까요? 그리고 루나트라 필드 보스를 잡게 되면은 골드 획득량 20% 경험치 획득량 40% 전리품 획득량 10%까지 세 가지를 전부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규 보스가 나온 만큼 신규 마석판 두 종이 나왔고요 제가 톡방에서 얘기했는데 진짜로 나오게 됐네요 신규 각인석이 추가됩니다 어 새롭게 나온 마석판은 파르비네아 마석판 허상의 파르비네아 마석판을 모두 만료할 때 열리고요. 아둘다 동시에 활성화가 된다고 적혀있네요. 환상의 각인석이 새로 추가됩니다. 이 환상의 각인석은 새롭게 나오는 두 개의 마석판과 브로카이스 아르토만 마석판 각인에도 사용된다고 하네요. 획득 가능한 곳은 어, 비텐구원의 일부지역, 허상의 구원의 일부지역, 황운의 땅의 일부지역, 톨란분지, 기만의 분지, 지역토벌부상, 악마토벌, 권장전투력 20만 이상 지역부터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각인석을 7억의 각인석으로 바꿨던 것처럼 7억의 각인석 100개를 환상 의 각인석 개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마석판이 나오면서 기존의 파르비네양 서상의 파르비나 마석판 각인 상주도 상향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 나왔던 내용 등은 이제 합성에 관한 그 20회 실패 추가되고요 황혼의 땅두개새로 추가되고 아 근데 여기서는 아이템이 뭐가 나온다 설명이 없네요 아 이거 못 들어가서 확인 못하는데 아마 전설 등급 지금 방어구만 설명이 있고 무기가 없는데 혹시 여기서 무기 재료가 나오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해금 조건은 레벨 80 이상부터 되어 있습니다 악마토벌 신규 지역은 어 레벨은 75 이상부터 가능하고요 1단계부터가 전투력이 2 4 6 0 0 0 333,000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5단계인 최대가 688,000으로 나와 있네요 각성은 최소 295,000에서 최대 763,000까지입니다 어, 새롭게 추가되는 길드던전 우상의 아르토마는 어, 해금 조건이 길드 레벨 10 이상이고요 권장 전투력은 25만 인원은 2 0병 기준이고 길드 경험치 15,000을 받게 됩니다 어, 보상은 기존에 줬던 것보다는 좀더 많이 주는 것 같네요 길드 조화를 좀 많이 주는 것 같네 어, 여기서 아르토만의 상자 구성품은 아르토마 일반 마석, 고급 마석, 용웅마석 흔적 중 랜덤으로 한개 어, 희귀마석이 빠져있네요? 그리고 저번 사진에 봤던 고급 스킬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고급 스킬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및 길드 효과 시스템이 추가되고요 획득 방법은 길드 캐스트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직접 또 업데이트 끝나고 확인해봐야 할것 같네요 길드 버프 시스템 이거 나용 나왔었죠? 이제 버프의 종류들이 나왔는데 어 해금 조건이 있고 레벨마다 받을 수 있는 버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효과는 중복 구매시 유지시간이 누적되며 최대 유지시간의 제한이 존재합니다 효과 구매 후 해당 효과의 레벨이 상승해도 구매시점에 레벨이 적용된다 이 말은 레벨 6자리를 만약에 샀는데 6자리 산 이후에 레벨업을 시키면은 같이 버프창에 레벨 6단계 레벨 7로 바뀌는게 아니고 그전인 레벨 6 버프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구매방법은 어, 개인이 골드를 소모해서 구매를 하는거네요 어, 결론은 대장과 부대장이 골드를 소모해서 버프 사는 것 같습니다. 해당 수치는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내일 업데이트 이후에 확인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길드 연합 시스템 저번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타스업 길드 이렇게 다 나왔었죠. 블레이더 계산이랑 다 나왔던 얘기고 월드버스가 참가 신청 완료 시간이 매주 토요일 낮 12시로 변경되고 월드버스 진행은 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일요일날 진행됐던 월드버스가 이제 매주 토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세트 스킬 기능 확장. 스킬 슬롯에 장착된 스킬 구성을 여러 세트로 저장하고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스킬 세트 확장을 위한 전용 아이템도 추가된다고 하네요. 이 기능은 어 그냥 글로만 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던 스킬 세트 술로 두 개보다 더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도록 뭐 해준다는 얘기 같은데 전용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내용은 직접 봐야 할것 같네요. 영원석 성장 편의상계편 이것도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추가된 거는 이제 신규 동료 17종이 또 추가된다고 합니다. 컬렉션 할게 또 생겼죠. 그리고 타겟팅 대상에 타겟팅 정보가 표시된다고 하는데 어 이거 내용을 읽어본 결과 만약 제가 상대방을 타겟팅 했을 때그 상대방이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환의 틈 필드 그룹화 몽환의 틈 필드를 그룹화하여 같은 그룹의 필드 던점끼리 남은 시간 및 충전권이 공유됩니다 어, 이 내용이 되게 좀 헷갈렸는데 나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시리즈끼리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공유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시가 있죠 소녀 1,2,3이 합쳐질 경우 이용 가능 시간은 총 3시간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시간만 공유하는 건지 아니면 이 던전 자체가 다 하나로 묶이게 되는 건지 그걸 좀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던전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묶이게 되는 경우 이거는 조금 안 좋아지는 방향의 패치고요 오히려 정해작 할 것도 줄어들고 골드를 캘수 있는 그런 던전도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유저들한테는 안 좋은 패치가 되겠죠 필드보스 관련이 또 수정이 됩니다 어, 그만 좀 수정했으면 하지만 계속 늘어나는 필드보스 때문에 계속 바뀌는 것 같네요 기존 시간대가 더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냥 변경점만 얘기해 드릴게요. 변경된 8시 라인에는 바쿤, 디녹스, 루스칼, 고독의 바쿤, 황각의 브로카이스, 파멸의 아르투만, 화상의 파르비네아, 바말론까지 이렇게 8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시 라인에는 브로카이스, 아르투만, 파르비네아, 오만의 디녹스, 좌절의 루스칼, 기만의 바말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시간 잘 확인하셔서 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드 보스 대합시 서브 버프가 변경되는데요. 버프가 제거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고독의 황각의 브로카이스 파멸의 아르투만의 서버 버프가 제거가 되고요. 신규 보스인 기만의 바말론에서 이제 버프가 새롭게 추가되네요. 아까 위에서 얘기를 했죠. 아이템 획득도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요. 고덕의 바쿤, 황각의 브로카이스, 파멸의 아르투만에서 이제 영웅 마석이 획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말론과 기만의 바말론 새롭게 나오는 보스들이죠. 이 새롭게 나오는 보스에서 황혼의 정수가 획득 가능한데 이 황혼의 정수를 이용해서 영웅 마석 상자를 제작 가능하도록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저 황혼의 정수도 기존처럼 순위권인 1위에서 3위만 아마 나올 것 같네요 중복 영웅마석이 나온다면 이제 거래소에도 영웅마석이 맹불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업적에서 팔찌완장 강화 업적이 추가됩니다 강화 업적이니까 어, 골드나 골드를 바를 수 있고 이제 모험 경험치를 이제 또 바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처처럼 어쌔신 장비 소재 컨텐츠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20일까지 한다던 불안전한 펭귄트 돌림판이 이벤트가 종료됩니다 오늘 이렇게 14일날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4시간 동안 진행 된다고 했는데 아마도 연장 점검이나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 해서 한두시간 더 여유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